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필봉농학 상세 양진성이라고 합니다 어, 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우리 당산 옆에 있는 그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우리 필봉꽃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곳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오늘이 저게 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어, 어, 섣달 금음날이네요 지금 시간이 어, 오후 한 3시 정도 됐으니까 어, 옛날 같으면 한 3시간만 있으면 그 매굿이라고 해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는 이렇게 굿을 예, 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그랬던 게 올해도 그냥 어, 내구도 좀 치고, 어,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또, 새로운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 기대를 작년 2월 달부터 대단히 좀, 음, 가지고 살았는데, 또 막상 오늘이 되니까 또, 어, 뭐, 이 코로나가 정리가 안 되어서 사회적 거리라고 해서 저만 이렇게 나와서, 어, 이렇게, 영상이나뭐 여러분들에게 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힘드시죠? 어. 저게, 어, 뭐 저도 게뭐저 이렇게 에, 이, 힘든 시간인 것 어, 같습니다 어, 그러니 여러분도 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 작년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월부터 이렇게 거의 1년을 이렇게 에, 에, 떨어져서 어. 또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고 어. 어.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바이러스 하나가 힘들게 하고 헤어짐을 갖게 합니다. 그 구시가지는 그 공동성 또 구시가지는 소통성 뭐 이런 것들이 더더욱 이렇게 그리워지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필봉에서는 매년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매구치고 또 정월 대보름 구설 이렇게 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어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시작한 지가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어찌 작년 올해 이렇게 시간들을 참 아프게 또 아쉽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는 오늘 또저 뭐 혼자라도 이렇게 매구설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다면 좀이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어, 그래서 어, 좀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좀 어, 정월 대보름 구설 좀 진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예, 기대를 예, 가져봅니다 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이, 이게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만약에 그때 상황이 안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가보고자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 어, 만나서 또그 신모, 신명을 돋구는 그런 어, 구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 들고요 어, 우리 필봉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에, 완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필봉꽃을 전성해 가고 있습니다 어, 많이 많이 필봉꽃 사랑해 주시고요 또뭐곧 그, 어, 어, 백신도, 어, 나오고, 또, 어, 진정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아, 힘있게, 예, 예, 겐지경의 신명으로, 어, 잘, 예,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